안녕하십니까 마이클 허입니다 빅텐트 스몰텐트 그 유기관계까지 다 말씀드리고 한 일주일 동안 제가 좀 엄청 바빴습니다 많은 분들이 스쿨에 참여를 하면서 인원이 계속 증가를 해요 장소가 여의치 않아서 오피스텔에서 하는데 막 30명씩 막 들어오니까는 앉을 자리도 없고 막 그래갖고 너무 불편해서 수원에서 이제 큰 센터에서 어, 교통도 좀 편리한데, 그래서 누구나 다올수 있게끔 해가지고 제가 좀 준비를 하느라고 조금 바빴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뭐 댓글도 주시고 또그저저 저 카톡으로 저한테 이렇게 주는 게 제가 항상 그한 30년 동안에 갔다 머리, 헤어스타일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머리가 이렇게 덮인 상태로 이렇게 에, 했었거든요. 그래야 좀 젊어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그게 30년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그냥 그렇게 했는데 머리를 이렇게 좀 까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도 누차 얘기했던 얘기인데 제가 그냥 습관이 그렇게 돼갖고 그런 거를 안하고 했었는데 에, 이번에 이제 2023년도에는 회사 그저 회장님 그 신년사에도 그랬듯이 드디어 이제 다시 재정립을 할 때가 됐거든요 카드 긁어가지 않고 그냥 제대로만 하더라도 그냥 그냥 있는 그대로만 시스템대로만 진짜 제대로 만 하면은 아무 그런 거 없이 아주 탄탄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그 길을 제가 여태까 26년 동안 했던 거를 그 아주 그냥 있는 그대로로 갖다가 이것도 저 나름대로는 어떻게 보면 굉장한 비기고 제가 아주 그냥 몸으로 바닥서부터 또 책을 보아가면서 그러면서 또실전에 하면서 26년 동안 아주 그냥 완전히 체화 시킨 거를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여가 없이다 그냥 유튜브에 그냥 다 알려드리고 책으로 써서라도 그렇게 했는데 이 문화 자체가 너무 이렇다, 이렇게 그냥 경직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뭐 신년사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해서 이제는 아 2023년도에는 저도 그냥 이렇게 맞바가 완전히 까고 그러고 이제 제대로 확실하게 이제는 제가 뭐 이렇게 그냥 오픈해서 이제 오프라인도 다 열렸었으니까 이제 마스크도 다 해제되고 했으니까 그래서 아주 그냥 야심차게 큰 센터를 얻어서 그동안 많이 불편했었을 텐데 계속 스쿨이 지금 일기가 3주차까지 했는데 계속 인원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또 그분이 또 와서 보더니 아 이게 진짜 시스템의 실체가 있었네 제테체크를또 많이 보시고 유튜브를 많이 또 계속 봤던 분들이기 때문에 오프라인 열리자마자 1월 시작하면서부터 스쿨을 열었거든요 오리엔테이션부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들의 또 파트너에 또 파트너들을 갖다 자꾸만 이렇게 초대를 해요 근데 그분들도 그냥 신규는 아니더라고요 다들 그래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던 분들 안개 속에서 어둠 속에서 나름대로 뭐 본인들 얘기들도 그냥 헤매고 있었고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하면서 했던 분들이 지금 계속 늘어나서 도저히 이 상태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결단을 내리고 큰 거를 좀 얻었습니다 그래서 아, 여러분들 그냥 불편함 없이 와서 교통도 편리한데서 와서 이렇게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다 알아야 그뭘 하지 않겠습니까 여태까지 빅텐트 스몰 텐트 스몰 텐트를 해야 되는데 빅텐트는 뭐 맨날 모시고 가고 모시고 오고 그거는 그냥 뭐난 한번도 안 빠지고 했어요 근데 난 아직도 판매사도 그것도 아직도 그냥 자동도 아니고 그냥 수동 자동 어떤 때 그냥 수동으로만 일관하다가 이러신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와서 한 오리엔테이션 하고 그냥 1주차, 2주차 정도 되니까 그냥 얼굴이 환해지면서 아, 이거였네. 그리고 다들 알아차리더라고요. 어, 그런데 이걸 갖다 널리 보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이제 오프라인도 다, 이제 다 열리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아주 큰맘 먹고 그냥 머리도 다 까고. 그리고 그냥 얼마든지 자유롭게. 그냥. 있는 그대로를 갖다 여러분들한테 실전으로 익힐 수 있게끔 제가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3월 3일날, 그러니까 2월 2월달에 지금 제가 준비를 하고 거기 또 세팅도 하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 좀 준비를 해가지고 완벽하게 해서 3월 3일날 금요일날입니다. 석세스도없고 하기 때문에 다들 전업사업자들이 시간을 낼 수가 있는 그거기 때문에 수원에서 이거 홈의실이라고 하면 다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번화한데, 거기 아주 그냥 아주 쾌적하게, 크게, 뷰도 좋은 데를 갖다 가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와서 그냥 쾌적하게, 즐기면서, 그러면서 진짜 네트워크, 시스템의 실체를 갖다가 알수 있게끔 아주 그냥 준비를 탄탄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 제가 벌써 이렇게 유튜브를 하기 시작한 게 3년 반 됐습니다. 그래서 또 하자마자 그제 코로나가 돼서 벌써 3년이라는 세월을 갖다 코로나 때문에 줌 미팅으로만 3년을 갔다가 계속 근, 근 3년이 다될 정도로 해서 완전 줌 미팅은 거의 뭐 도사가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도 줌 미팅이 갖고 있는 거하고 그러니까 오, 온라인 미팅에서만 갖고 있는 거하고 오프라인이 아무래도 우리 그 네트워크는 오프라인이 좀 세죠 근데 줌 미팅도 못지않게 너무나도 좋은 점이 많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래서 센터 이름도 그 온, 오프 시스템 연합 센터. 뭐좀 길지만, 온오프 시스템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이제 센터도 내고, 제대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냥 다 공개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와서 그냥 제대로, 아, 이게 이런 거였구나. 그러면 그동안 3년 반 동안, 제가 나와서 유튜브를 처음에 이렇게 해서 그냥 본격적으로 한 거는 이제 3년, 만 3년 돼가거든요. 책도 많이 나갔었고, 그랬는데 그럼 그동안에 이걸 시스템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하다가 중간에 맨 처음에는 뭐 하다 보니까 좀 재밌고 뭐 그런 나름대로 새롭고 그래서 하다가 이걸 지속적으로 단무지에 그 지속적으로가 제일 중요한 건데 그 지속적으로 못했어요 그 1분 스피치를 갖다가 2분 스피치로 하면 무조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거의 다뭐 2분도 아니고 다 3분 스피치 이렇게 해버리면 그건 깨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시스템이라는 거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입력 값이 최대한의 그 최적 그 조건으로 맞춰줘야지 아웃풋이 나와서 그게 피드백이 되면서 그 시스템이 계속 발전을 해 나가고 이렇게 나가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냥, 아 뭐, 뭐, 그 시스템이라는 그 논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도 그냥 마구잡이를 하다 보니까 근데 그걸 아주 지독하게 열심히 아주 그냥 책에 있는 그대로 그리고 또 자기가 또 원래 또 그러신 분이고 했는데 그분도 한 5년을 갖다 헤맸던 분이에요 아 누구라고 궁금하시니까 미리 말씀드리면 김용화팀장입니다 신용사인데 지금 용인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용인에서 그 센터장을 하면서 그거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뭐 당당한 팀장이고 월에 나오는 수익도 아주 일정하게 그냥 400 이상이 꾸준하게 어, 나오는데 조용히 있었죠 조용히 그냥 자기 그룹만 어차피 센터장이니까 자기 그룹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또 제가 또 이거를 처음 알렸고 했기 때문에 그 김영화 팀장이 3월 3일 날 와서 약한두시간에 걸쳐서 자기가 그동안 이 시스템을 받아들여서 만3명이 됐는데 그동안 어떻게 어떻게 해서 시스템을 갖다가 완성을 시켰고 그래서 지금 구성원들이 어떻게 됐고 그리고 그걸 리고그 갖다가 실제로 그냥 원래 그렇지 않은 그걸 그거오년 동안 헤매다가 그러다가 드디어 이걸 갖다 한 그 당사자가 본인이 나와서 그 와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다 그냥 다 오픈하겠습니다. 해가지고 3월 3일날 그분이 초빙이 됩니다. 그래서 김영화 팀장이 한약 2시간 정도로 하고 전체는 2시부터 서 6시까지니까 약 4시간 정도로 합니다. 그래서 아 시스템을 그렇게 해서 산 증인이 3년 전부터 이 시스템을 갖다가 그 유튜브 몇한3 아, 0편 되는 거를 보고 퍼즐이 맞아 가지고 그냥 그거 그냥 초질감 그렇게 해 갖고 지금 아주 상당한 형, 어, 그냥 꾸준한 네트워크 수입이 나오는 그 당사자가 나와서 그냥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 1시간 정도는 뭐그 자기가 해온 그걸 갖다가 말씀드리고 1시간 정도는 여러분들이 에, 궁금한 점을 갖다가 전부 다 물어보면 그냥 얼마든지 자유토론으로 얼마든지 괜 q 일을 해줄 수 있는 거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어, 저희가 그 수원에 내는 그 센터, 좀 쾌적하고 넓은 그 센터에서 여러분들이 그 세무 미팅이 아니고 동그란, 그 동그란 미팅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클 미팅, 서클 미팅을 갖다가 하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를 백만이 불에 일간 직접 해보고, 아, 직접 하는 거를 갖다가 볼수 있게끔 저희가 마련을 할 겁니다. 에, 그날은 이제 오픈, 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좀 하지만은 그, 다음,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일정서부터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온로포 시스템 연합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건 뭐냐면은 어, 저희는 그렇게 진행들로 하거든요 이 시스템대로 하다 보면 다 그렇게 뭐 우리끼리 무슨 뭐 약속하고 한 것도 아닌데 다 그런 양태로 가더라고요 줌 미팅 시대에서 줌뭐 우리도 했어요 그런데 그 사실 시스템대로 제대로 한게 아니거든요 전반에도 한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디나 다마찬입니다 그것도 그냥 에, 줌의 양생을 빚은 거지 그것도 역시 세모형 미팅이긴 마찬가지예요 한두 사람 나와서 그저 똑같은 사람 나와서 그냥 똑같이 그냥 뭐 얘기하는 거고 아니거든요 저희는 줌 미팅도 어, 여러 사람이 그냥 다 거기 있는 모든 참여들이 자 나와서 1분 스피치 액션5 그러니 어, 매주마다 다 틀릴 수밖에 없죠 일주일 동안에 자기가 액션5를 했던 거를 갖다가 1분 그러니까 스피치도 조금 조금씩 바뀝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아, 그, 또 거기에 누가 초대됐냐에 따라서도 조금씩 바뀌고 그걸 어떻게 국민교 육권장 외우듯이 그냥 똑같이 외워가지고 그렇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좀 바뀌는데, 그, 그러니까 그거. 그 다음에 액션5 스피치는 일주일 동안 행동한 걸 똑같이, 전주에 했던 거를 똑같이 할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전주에 했던 거를 전주에 똑같이 해서, 그렇게 로봇 강의 이는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사람은. 문지방 하나 건널 때마다 그 바뀌는 게 사람인데 생각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여가 없이 있는 그대로 해서 아 이렇게 재미있게 할수 있구나 하는 거를 저희가 보여드릴 겁니다. 전번 시간에 계속 이렇게 얘기했던 빅텐트 그 다음에 이제 스몰 텐트 그거는 텐트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텐트를 큰 텐트를 짓고 그걸 또 비오고 이런건다 막아주지 않습니까 큰 텐트를 딱 쳐놨으니까 거기 작은 텐트 스몰 텐트를 딱 어, 치고 거기서 텐트만 칩니까 캠핑을 가가지고 텐트만 치고 어 텐트 잘 쳤네 그러고 오시는 분들 있어요 결국에는 가져간 음식이라든가 뭐 준비해놨던거 뭐 나무도 뭐 화목도 가져가고 뭐 여러가지 가져가지 않습니까 가져가서 아, 캠핑을 해야죠 캠핑을 잘 빅텐트 쳐놓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또 아, 웬만한 건다 막고 고기에또 이렇게 스몰 텐트를 갖다가 아늑하게 이렇게 해 놓고 그 안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거기서 또 불멍도 좀 때리고 또 그러고 와인도 한 잔씩 드시고 뭐 등등 뭐 이렇게 또 즐거운 또 담소도 나누고 뭐 등등등 별도 보고 뭐 이런 게 캠핑 아니겠습니까 근데 맨날 텐트만 짓고 큰 텐트 졌네 그래서 거기만 그냥 짓기만 하고 그 다음에 스몰 텐트 전놓기만 하고 캠핑은 실제 캠핑을 안 해요. 1분 스피치 액션 파이브를 안 합니다. 그러면 시스템은 하는 게 아니거든요. 텐트만 짓다가 끝난 겁니다. 텐트만 짓고 어난 텐트만 짓고 왔어. 그 얼마나 허망한 얘기입니까? 그게? 그러니까는 5년을 했네, 10년을 했는데도 맨날 그냥 그, 거기서 그 자리고 맨날 안개 속이고 맨날 어둠 속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예, 실제적으로 그거는 본게임을 하기 위한 하나의 거푸집을 진거 아닙니까 이제부터는 제대로 그 캠핑을 어떻게 하냐 나는 여태까지 캠핑 가 가지고요 그 한두사람이 이렇게 다 준비해 놓은 거를 갖다가 이렇게 까주면 그냥 그냥 그거 난 먹고 왔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냥 하라는대로 그냥 거기에 참여만 한것 뿐이지 저는 실제적으로 한게 하나도 없어서 기억나는 것도 없고 사실 뭘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서 뭐 직접 하라고 그러면 못 합니다. 왜냐면 제가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고기도 구워본 적 없어서 그냥 구워주면 그냥 먹기나 했어요. 뭐, 이런, 이런 양태가 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픽 텐트, 스몰 텐트까지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여기까지 오신다면, 그러면 이제는 고기도 굽고, 또 거기서 또 불멍도 때리는 화목도 직접 떼어보고, 그리고 거기서 깔깔깔 웃어도 보고, 거기서 느낌도 느껴보고, 또, 그런 자리를 갖다가 제가 마련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오프라인이 열렸으니까, 어디나 뭐, 지금 뭐, 마스크 안 썼다고 뭐라고 할 것도 아니고, 이제 코로나도 거의 다 이제 소멸이 다 됐기 때문에, 이제는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머리도 이렇게 딱 까고, 그러고 그냥 대놓고 제대로 확실하게 보여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날, 3월 3일날, 2시서부터 6시까지 수원 홈에실입니다 뭐 수원역에서 한두 정거장, 그 버스가 뭐 엄청나게 많아요. 그화서역인가 거기서도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날 와서, 어 제가 맨 처음에 이거 과정, 과정이나 그런 걸 갖다 좀 설명을 하고, 김영화 팀장이 어 와서 그, 그동안 시스템을 해서 성공한 사례. 그러니까,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던 찬스 미팅. 문의국장, 보면 문의본부장, 문의총장,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순 가짜 스피치. 가증스러운 스피치. 자기네들이 어떻게 그렇게 사프라이스 일을 갖다 밥먹듯이 하고 허구한날 낮과 밤이 틀린 사람들 그래서 막 인터넷 재판매 나중에 남들이 어떻게 그냥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든 말든 간에 그냥 지들이 그냥 엉망진창으로 해놓고 뭐 나와서 무슨 뭐 나는 지금 뭐 이래서 이런 아주 자유로운 삶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프루트를 배우고 뭐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순극 가정스러운 스피치하는 거가 그걸 찬스 미팅이라고 하니 여러분들 중에 진짜 모르는 초보자들 빼놓고는 나머지들은 아이 고고 있네 그리고 속으로 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아니거든요 있는 그대로 시스템 그대로 해서 했더니 이런 이런 효과가 이렇게 나타났었고 그게 어려우냐? 그게 아닙니다. 그냥 바로바로 바로 그냥 그런 얘기를 다 해드리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또 마지막 시간에 과정 소개. 줌 미팅의 연, 연합이기 때문에 저희가 2년 9개월 근 3년 동안에 갔다가 해가서 그냥 저희는 줌 미팅이 오프라인 미팅 어, 돌아가는 거랑 거의 똑같이 돌아갑니다 하나 차이가 있다는 건그 오프라인 미팅에서는 똑같이 진행이 됐는데 아무래도 사람 얼굴들을 보고 하니까는 그 표정 그 밝아지는 표정 그리고 스피치하고 막그 그 접응도라고 그러죠 서로 그냥 뭐, 다, 눈, 눈빛으로만 봐도 알고, 그 분위기가, 그 접응하는 거, 그 분위기의 접응도가, 오프라인이 아무래도 앞서져, 그, 그 부분에 대해서그 외에는 줌 미팅으로 하더라도 하등에 그게 없거든요. 그거 하나만 빼놓고는. 그러니까는 그두 개를 갖다가 줌은 줌대로 하고, 오프라인은 오프라인대로 하고. 그냥 그거 갖다가 어떻게 어떻게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이렇다. 그럼 그 과정을 갖다가 줌 미팅은 어떻게 하는 거고 그거를 저희 또 같이 진행하시는 분들끼리 시스템에서 지금 성공하시는 분또그 길을 걸어가고 있고 거기서 굉장한 성과를 내신 분들이 나와서 다 과정을 갖다 일일이 다 얘기를 할 겁니다 김영화 팀장님 뿐만 아니고 어, 저도 어, 그 얘기를 하고 또 거기 두 분이 또 이렇게 같이 나와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아, 애프터미팅은 어떻게 하는 거고 어떻게 하는 거고 그거를 실전으로 다 보여드릴 겁니다 4시간만 하더라도 야, 이게 2시간 정도는 김영화 팀장이 이제 실질적으로 했던 사례를 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도 돌아가도 그냥 바로 해도 되겠네 뭐 이런 거그 다음에 이제 스쿨 소개 거기 스쿨에 참여했던 분들도 어마어마하게들 지금 오실 거거든요 김영화 팀장 온다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해서 성공한 를 직접 한번 들어보겠다고 지금 별로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꽤나 많은 사람들이 올 겁니다 아무리 넓고 좋은데 를 하다 그려도 어, 인원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수백 명이 왔다 그러면 그 거기는 아무리 서서 듣고 뭐 한다고 해도 100명, 100 한2삼3 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어, 그 선착순으로 마감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서부터 공지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저, 여기도 전화번호 도 나가니까 전화상으로, 왜냐면 그날 또 그냥 그막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준비해놓은 의자들, 그약한 100석 정도는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는 거기에 앉아서 들어야지 4시간을 갖다 서서 들을 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착순으로 이렇게 먼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그렇게 되고 그 4시간 할때그 초빙 강사, 초빙 강사 그 김영아 팀장한테 아주 바쁘신 분을 갖다가 그것 아주 대단하신 분을 보 모시는데 제가 맨 입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예의상도 아무리 저희, 그 제, 뭐, 저한테는 그냥 사부님이라고 그냥, 나랑 딱, 저랑 딱 10살 차이 나는데, 그리고 깍듯이 그렇게 하지만은, 아유 100번이라도 그냥 제가 가서 다 해드리겠습니다. 저 사부님께서 이거를 갖다가 얘기를 안 해주시고 유튜브를 안 하고 책을 안 만드셨으면 제가 어디 이거를 갖다가 그렇다면 그랬던 사람이 5년을 헤맸겠습니까 그러니까 100번이라도 가서 그냥 해드리겠습니다 그러고 했는데 그거는 그게 아니거든요 세리머니라는 거는 사람의 그 급에 맞게끔 그거에 그 대한 의식 절차는 항상 따라줘야 돼 그게 기본적인 예의이기도 하고 서울관에또 주고, 주고받는 하나의 그 기본적인 에치켓입니다 그래서 또 그분한테 또초빙강사료도 제가 좀 드려야 되고 그리고 여러가지 해서 또 인원도 그냥 만약에 무료로 했을 경우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는 그래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그냥 뭐 다른거 없이 또 거기서 또 이렇게 여러가지 또 서비스를 받는거가 있으니까 는 만원에 만원에 참가비가 만원입니다 그래서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고 그렇게 진행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 요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그거 뒤에 이어서 이제 스쿨소개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그 저기 지금부터 준비하셔 가지고 그 인원수 확정하시고 그래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그동안 3년 반 동안 했던 모든 것을 그냥 거의 다 보여드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과정 속에 줌은 줌 대로 온오프 시스템 연합이기 때문에 줌은 줌 대로 아주 고도로 그냥 그거를 3년 가까이 아주 그냥 진짜 사회도 잘 보시고 했던 분들 그래서 여태까지 지금 상당히 그 결과를 내신 분들 그런 분들이 또그 주문을 어떻게 하는 요령 어, 그리고 진행하는 방법 뭐 이런 거그 다음에 이제 스쿨 참여 스쿨이 지금 3주차 가 진행이 됐거든요 근데 계속 인원이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뭐어 이게 이뭐 여기로서는 그 카바가 그, 안되기 때문에 지금 큰 센터를 얻어서 아주 그냥 쾌적하게 이렇게 옮기는 건데 이게 지금 뭐 애들 중고등학교 무슨 수학 공부하듯이 뭐 수, 이런 순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인교육이고또 저희는 지금 실전을 연습하는 건데 무슨 초급이 따로 있고 중급이 따로 있고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처음 듣는 분도 3주차에 그냥 막 참여를 했는데도 아 아니 그러면 내가 1년 반 동안 이거 나 완전히 잘못 알고 했네 어그 돌아가는 거를 갖다가 지, 실전으로 자기가 참여를 해보고 아 어, 그때도 4시간씩 하거든요 그 스쿨은 근데 그때 그걸 참여하고도 한 번에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젊은 사람인데 25밖에 안 되신 분인데도 그렇게 하고 지금은 일요일날 하고 월요일날 진행을 하는데 일요일에 있던 분이 또 시간이 안 돼서 월요일날도 없고 월요일에 있던 분이 이렇게 됐는데 그분들끼리 이제 또 다시 줌으로 묶어서 이렇게 같이 했는데, 거기에 팀으로들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혼자 오셨다가, 2주차 이렇게 되니까, 아니야 이거 우리 파트너들하고 같이 와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팀은 1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막 울산, 울산에서 몇 명이 오시고, 마산에서도 두 분이 오시고, 그 다음 뭐, 전남 곡성인가, 거기에서도 또 오시고 막 그러거든요. 그리고, 칭따위에서도, 이것들으로 여기까지 왔답니다. 얼굴이 그냥 환해지셨어요. 한 번도 안 빠져요. 그래서 지금, 칭다오로 다시 들어가는 걸 갖다 밀어야 될 정도로. 그, 그 정도로 한 거니까, 여러분들, 뭐, 에, 가까이 계시는 분들, 그리고, 에, 아직도 어둠 속에서, 터널 속에서, 자, 회사에서는 이제 뭐 잘못했어요. 이제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그러고, 이제, 다시 시작합시다. 이러는데, 뭘 어떻게 다시 시작하죠? 어제하고 오늘하고 달라질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저희는 확실하게 다릅니다. 책은 책이지. 이거, 어떻게 이거를, 어, 이게 똑같, 이거대로만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아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을 해보고 아 그렇구나 하는 거를 아주 그냥 확실하게 느낄 수 있게끔 저희가 마련을 했으니까 그날 다참여하셔고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셔서 그 간절하신 분들 시스템대로 이제 2023년은 난 진짜 이거 들어 해갖고 내가 끝장을 보겠다 굉장히 빠릅니다 이제는 이번에 스쿨에 그저 일요일반 월요일반 그냥 만석 이상이 될 정도로 그분들이 작꾸만 파트너를 초대해서 지금 이런 일이, 이런, 아, 센터를 큰 거로 얻었을 지금 부려부려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분들이 얻어가는 그, 이게, 듣, 그, 듣고 바로, 이, 야, 이게 시스템이었구나. 그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 번, 여러분들 한번 손을 들어보십시오. 그랬더니, 그냥 거의 다가, 손을로그 확실하게 들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에이, 뭐, 그, 뭐, 거기서, 거기서 거기겠지. 뭐, 뭐, 이렇게 다르게 뭐가 있겠어? 유튜브에서 그러면 자기 자기 유튜브 하면서 우리는 뭐 그냥 거기서 거기에요 뭐 이러고 얘기하는 사람은 어디 어딨겠어요 그러니까 는 그래도 또 가보면 거기서 거기겠지 그랬는데 아주 확실히 틀렸다는 걸 갖다가 본인들이 다 나이가 다40 50 60 70도 되신 분들이 70이 넘으신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이 모르겠습니까 다 못해도 최하 못한 사람이 1년만 이상 하신 분들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에, 와서 진짜 여러분들 스스로 에, 제대로 느끼고 이제 2023년은 이 시스템대로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리고 왜 이렇게 적응도가 좋아졌냐면 그분들이 책하고 유튜브를 그동안 많이 봤기 때문에 기본적인 건 알고 왔기 때문에 그냥 확실히 1회 이해만 들어도 듣고 참여만 했는데 참여하고 자기도 막 거기서 스피치하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저희는 자유토론 이거든요 무슨 뭐 그걸 제어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생후 미팅은 제어가 많죠 어, 그,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예? 하, 하라 하라는 대로 해. 그러고, 비비불, 비비불불. 절대로 불, 비난불평. 비슷한 얘기라도 하지 마. 그판 깨지 마. 뭐 이런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여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왜, 왜 자기가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지 못하고, 왜, 그럴, 어, 그럴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분위기에서 무슨 네트워크를 해요? 네트워크?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완전 딴색입니다. 어떻게 같은 하늘 아래, 이렇게 어두운 세상과 이렇게 그냥 어떻게 가능 같은 하나로 이렇게 그냥 3년 반 전부터 제가 나온 게 3년 반이니까 그전에는 그냥 제가 아이고 이랬었는데 이제는 어차피 낯은 거 머리도 까고 확실하게 보여드리겠다니까 여러분들 여기 전화 있는 거 기탄 없이 저한테 어, 전화 주시고 구독불 전화가 좀 어, 이러신 분들은 그냥 현장에서 오는데 아마 좀 서서 듣는 거를 좀 각오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또 앞으로 또, 어, 임박하면은 제가 더 디테일한 상황을 또 다시 한 번,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많은 참여, 어, 바라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